창업지원사업별 FAQ 콘텐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신청 매뉴얼 지난 시간에 이어 K-스타트업의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신청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청할 사업을 선택했다면 사업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 신청에 있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니 각각의 약관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면 동의함을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는 창업자의 일반 현황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청자 정보 및 창업 여부 등 최신화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창업 여부를 입력할 때 미창업자의 경우 창업예정일을 입력하고 기창업자는 창업예정일을 제외한 별 표시된 항목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입력 현황 정보는 신청 사업별로 입력 항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 및 지침을 확인하시고 해당 항목에 맞는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현황에 대한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먼저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 단계는 팀원 정보 입력입니다. 다음 빈 칸에 팀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팀원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겨납니다. 또한 삭제 버튼을 통해 해당 칸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팀원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내역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연차별 사업비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에 대한 분담 내역 및 사업비 구성 내역을 등록해주면 되는데요. 정부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원 단위로 직접 입력하면 비율은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여기서 정부출연금 한도 및 민간부담금 비율 등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사업 안내 및 지침을 확인한 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을 모두 마쳤다면 저장하기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구성 내역의 등록을 위해 현금 또는 현물을 클릭하여 제시되는 팝업에 적교및 현금 현물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사업비 구성 설정 팝업에 대한 입력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저장하기를 클릭해야 등록한 사업비 구성 내용이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다음 단계는 제출 서류 등록으로 사업 공고에서 제공한 미리 준비해놓은 해당 사업의 제출 서류를 등록할 차례인데요. 파일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되는 화면에서 파일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파일을 첨부합니다. 다음으로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파일이 첨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등록하는 경우엔 서류 등록 중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또한 첨부 파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일단 사업계획서를 임시로 제출하신 후 접수기간 내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가 등록되었다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 신청을 끝내기에 앞서 이전 단계 버튼을 눌러 입력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사업 신청의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이 제출이 완료된 과제의 경우 접수증 버튼을 클릭하여 반드시 접수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접수 종료일 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매칭 신청 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선 사업 신청에 매칭 신청 조회에 들어가면 됩니다. 사업 신청 후에는 선정이 확정된 창업자에 한해 매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칭 진행 사업 및 신청 기간은 사업별 공지를 참고해 주시고, 매칭을 신청하기 전 해당 사업의 안내 및 지침 등을 확인해 주세요. 매칭 신청은 신청을 받은 주간기관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최종 매칭이 확정됩니다. 매칭 신청을 받은 주간기관이 매칭을 수락하지 않으면 매칭 신청 기간 내타 주간기관을 선택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